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는 지인분의 지인이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어 하고 아파트 구매를 하려고 하는 분이 계셔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마찬가지 뭐 친인척 형제가 아닌 이상은 굳이 아파트 구입한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벗고 말릴 필요는 없죠. 이유가 있어서 다 구입을 하는 거고 분양을 받는 거고 잘되면 본인 탓이고 못되면 넘탓을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아파트를 확인해주고 알아봐주고 적어도 바터를 저렴하게 조금 구입할 수 있거나 뭐 좋은 청을 구입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모델 하우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보면 뭐 좋은 청수가 다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뭐 동정업계 같은 안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실제 좋은 청수도 회사 보유원으로 빼놓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뭐 실제 뭐 관계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 뭐 어떤 이익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찾아가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인을 통해서 뭐 본인을 통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런 부분도 알려드리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를 주시도 됩니다 지금 세대수가 여기 몇 세대죠? 391세대에요 어, 약 4대 세대 네. 예. 그리고 네, 84하고 114하고 두 가지 네. 타입이 있는데요. 114는 보시면 이쪽 이제 방지 쪽이 북쪽이고요. 네. 이쪽이 동쪽이죠. 네. 저희가 북쪽이니까 이쪽 편이 남쪽이 되겠죠.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네. 네. 음. 총 4개 동이고요. 예. 네, 네. 이쪽이 이제 남쪽 방향인데 방향은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동화 IEC 구상복합이 들어올 거예요 저희만한 루크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막히겠죠? 방향은 남향이지 만요요 요 라인이 제일 많이 막히겠죠? 그리고 대표님 보시면 여기가 지금 간격이 좁아요 뭐그 사이에 도로가 있다거나 그러지 않아서 공간 간격이 옆에 아이잇이랑 좀 붙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 D타입 같은데, 저기 보이시죠? 저기는, 여기도 선택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지금 좀 선호하는, 뭐, 저, 조금 선호하시는 방향은 아무래도 이쪽이에요. 동쪽. 어, 남쪽보다 동쪽을 네. 더 선호한다. 네. 방향은 어. 동쪽이지만, 요 지금 네개 라인이 다 이쪽 동쪽 방향에 튀어 있거든요 여기가그 음... 산이죠 지금 야식거군 음, 네. 응?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가... 층수가 32층 31, 32층 84타입하고 네. 1 네. 4하고 네. 114타입 114두 타입으로만 되어 네. 있고요 그죠 114는 지금 예, 예. 저희가 무순위가 끝났어요. 음. 그래서 31일날 이 선착순 진행할건데 개수가 몇개 없어요. 음. 그리고 114는 한 라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3 0포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지금 진행 안하고요. 네 예, 오피스텔은 사실 뭐 이쪽에 아파트 오피스텔은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 네, 현장이 지금 mbc 네거리에서 네. 여기 이제 mbc가 지금 이전에서 철거 중이잖아요 네. 더샵이 예정 중이에요 더샵 음. 주상복합이 네. 그리고 주상복합이니까 음, 상가를 좀 이게 많이 들어오나봐요 쇼핑몰식으로 음, 주복으로 해서 한 2, 3층까지 올리는 각지 네 그런데 상가를 굉장히 잘 꾸밀거라고 해요 개수도 많이 음. 들어오고 그럼 이제 주위 것까지 같이 덕을 보겠죠 네, 두가, 저희가 이제 바로 이쪽 자리인데 어, 아까 말씀드린 공원 쪽에 동쪽 동양 방향에 튀었다는 방향이 요기예요 여기는 음. 근데 아까 남쪽에 막히는게 크게 없잖아요 여기잖아요 이게 지금 나이에아 아, 거기 또 하나 지금, 또 들어온다고 예, 이게 아. 아이위씨에요요 아, 지금 그렇구나. 지금은 지금 이 자리는 현재 있는 버머스 해성이구요 음. 주복으로 옆에 네. 남쪽으로 하나 또 들어오니까 차라리 남향보다는 동쪽이 그렇죠. 낫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러 뽑아 주상복합 예정지 저 저거 사는 거 아이가 다른 사람 요걸요? <웃음> 네. 브랜드가 다르잖아요 네. 브랜드 차이로 네. 검찰청도 이전 대구지방법원도 이전한다는 뭐 얘기도 있습니까 그리고 이쪽 방향도 예. 여기가 이제 자이엘라가 들어와서 예. 고층이 맞은편에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여기 동강 간격이 되게 멀잖아 이 간격들이 음... 그러니까 여기도 괜찮아 동서 할수더라구요. 동서로 해서 이제 예. 막히는게 별로 없으니까 뷰베... 때문에. 네. 네. 그러나 이제 남양은 이쪽 C타입이 이 i a 씨가 들어오면 조금 막히기는 하는데 이 요, 요 자리에 있거나 이 자리에 위치한 C타입도 있거든요 이것도 음. 계약들 하시는 음. 분이고요 실제로 타입을 보시면 C타입을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시긴 해요 로얄층은 지금 얼마나 남았죠? 20층 이상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내 아는 양반이 한 달이 건너서 건너서 그래도 연락 와갖고 무조건 그거 또 로얄 청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 또 있어서. 네. 네. 뭐 얼마 안, 남았,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만 안 되지. 네. 아, 네. 옵션은 선택 안 했을 때. 음. 이게 이제. 아, 옵션 뺏는 것도 따로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네. 이게 삼판이 엔지니어스 존이에요. 옵션으로 들어가면 세라믹 선택하시면 되고요. 음. 아니, 옵션으로 들어가면 은 세라믹이고, 네. 기본은 엔지니어 스톤이고요. 엔지니어 스톤이 네. 더 비싼가요? 엔지니어 스톤을 기본으로 그렇지. 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다른 건 기본 그 엔지니어 스톤을 빨더라고요. 여기는 뭐 기본적인 거고. 네. 네. 이제 옵션을 선택 안 하시면 60도 로 오시면 네. 저 이제 중문이 자동이. 오, 자동이네? 센스 네. 센스 중문이구나. 음, 널찍하게 뽑아놨네. 음. 뭐, 기본적인 신발장이 기본적인 신발장이요어 센스로. 들어서면 왼편에는 현관 팬트리, 오른편에는 신발장. 말했다시피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아메리카스탠다드 그런 길이 가 들어가는 거죠? 아메리카스탠다드 이거 그 자동 그건가요? 어, 비데 확인 못했어요. 아.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확장 발코니 확장 부분까지 요 라인이고, 네. 요거는 지금 옵션들은 다 유상입니다. 유상입니까? 네. 아 요새 무상도 많던데 붙박이 장은요? 입박이 장도는 유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아 장도 붙박이장. 네. 유상. 아 위에 공간까지도 돼 있네. 음. 이건 뭐죠? 음, 이거는 그냥 벽이고요. 이게 이제 한니큰 그러니까 복도 팬들이죠 음. 복도형인데 나무 공간을 고정을 잘 뽑았네요. 또 작은 방. <웃음> 아, 파트는 뭐 사실 구조를 잘 뽑고 못 뽑고가 수 중요하니까. 이것도 지금 에어컨이나 저쪽에 공기 정전기는 네. 다 유상이고. 또 네. 넣는 게 없나? 이것인가? 네, 예. 이게 84죠? 네. 아, 84에 지금 이게 기본은 안 읽히고. 네. 지금 현재 보는 다 벽지 처리 할겁니까? 벽지 처리인가요? 네 벽면은 네. 이 그대로 가는건 아니죠? 네그 어... 천장도? 천장은 그대로 가는거에요? 우물천장? 우물천장에 조명은 옵션 옵션인가요? 음... 바닥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 옵션이고 네. 기본 데코타일로 갈거고요네 그리고 보시면 안방에 거실을 까로 먼저 거예아 안방에 음, 안방에 원목도 기본적으로 대코 타일인데 여기는 이제 원목으로 깔아놨는 거고. 여기 주 주방 이걸 참 주부님들이 이쁘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예 정면에 <웃음> 주방 상부장 또한 결이 다지 금유산목으로 선택하시게 습어요 밖의 기본으로 선택 안하시면 밖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음, 이게 세라믹이고 음. 이게 기본이라아 세라믹이 기본이라고.. 아, 세라믹이 옵션이고 네, 엔지니어 스톤이 옵션 아, 엔지니어, 엔지니어 스톤이 아, 옵션이고 큰 차이는 잘못 느끼겠는데 마찬가지 이게 다 옵션이고 오븐도 옵션인가요? 네, 그럼요. 어, 그러면 인덕션은요? 그거 옵션입니다. 기본은 가스 들어가죠. 아, 기본 49 39. 4구 들어가죠. 음. 볼로실은 마찬가지. 이건다. 그리고 이8 4의 기본 원인고. 타입별로 또분리해 놓는 게 있는가요? C 타입, a 타입뭐 이렇게. 네, 구조가 또씩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A, B, C까지는 예. 이고요 예. D, E 요거는 게 음. 있을까? 아뭐 음. 음. 어, 공간이 걸려 있잖는 이제 화재시대피선 인데 대부분은 <웃음> 예 맞아요 참고로 쓰죠 참고를 아, 이건 기본이죠 자동음 건조 네. 네. 아, 아, 84A는 거니까? 창이 이제 막혀있고 네, 이 팬트리도 현관 팬트리 밖에 없거든요 음, 현관 팬트리 네. 지금 받는게 8 4 C? C 인데 여는 놈에 네. C는 여기 있으니까 아 이게 C타입이라서 네. C타입으로 정리를 하고 네. 아. 음. 제일 많은게 지금 60세대 84D 84A 153세대가 제일 많네요 A. 비타이 예. 그다음에 비타이 비타이 e 이렇게 쓰습니다 음. 지금 8사 ABCDE e. 드릴 거니까 ABCDE 그리고 이게 124예요. 네. 보시면 이제 층별로 분양가 다 나와 있고요. 지금 음. 여기 10층부터 1 9층까지 가격이 같고 20층부터 29층, 네, 이렇게, 30층 이상은 똑같고 그러니까 잠시만요. 음, 총금액이 어디있죠? 여기 있습니다. 어, 구간을 2층 따로 주고 3층 따로 주고 네. 음, 잠시만요. 아 어, 얘는 구간을 또 그려줬네. 2층 따로 주고 3층 또 따로 주고 네. 그 다음에 4층에서 9층 따로 주고 네. 어, 10층에서 19층 2 0에서 19층 30층 네. 구층이라 하면은 요 구간이 제일 나을거예요 대표님 지금 방금 아, 받는게 84c 네 예, c타입이요 요거 방금 모델하우스는 네. 요걸 받죠 9억4천부터네요 네. 음, 그건 이겁니다 음. 아, 8억7천부터예요 네. 네. 이건 8억7천부터고 네. 84A는 8억9천부터네 8억 네. 네. 그리고 나머지 네. 이제 옵션 비용이라든지 기타 중 얘기 좀 해주시면. 음, 옵션 비용은 여기에 담겨 있지 않고요. 네.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릴게요. 아 네. 그리고 계약하면서 옵션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옵션은 나중에 따로 진행을 해요. 아닙니다. 계약하면서 바로 하는데도 있고 다 틀려요. 어런가요 저희는 네. 그냥 그러니까, 계약만 네.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옵션 비용이 따로 얼마냐에 따라 또 틀린 거고. 네. 그러면 제가 옵션만 나와 있는 자료는 따로 네. 제 대표님께 드릴게요. 아니, 이것도 찍으면서 같이 다 찍어줘야 받... 이게 뭐든지 약간씩 좀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마다 모델하우스마다 다, 다 틀리고 또 여기는 옵션은 별도로 목록을 만들어 놨는데 있다네요. 요새는 저도 모델하우스를 좀 다녀봅니다. 옵션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형태가 아닌가 예전에는 다 한꺼번에 늘어놨는데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지금 아까 받는게 84c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 지금 842까지 그리고 114 여기 114 타입은 사실 그래 많지가 않다고 하네요